예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새 학기가 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년여 가까이 교육 현장에서는 코로나 19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죠 마스크 착용도 자율화로 바뀌면서 맞게 된첫새 학기인 만큼 현장에서도 여러가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김광수 교육감을 모시고 2023년 제주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제가요 그 100일 취임 100일 됐다고 모셨던 게 엊그제 같은데 계산해 보니까 벌써 한 8개월 돼가더라고요 취임하신 지가 그렇죠 그 시간 참 빠르게 지낸다 지나간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취임 후 8개월 좀 지나보시니까 예. 어떠셨습니까? 예 정말 예, 손쌀 같이 <웃음> 빨리 지나가네요 그동안 뭘 했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닌데요 예. 소통했다고 하면 말이 될까요? 예 소통을 가장 이제 소중하게 생각해서 음. 발로 뛰고 사람을 만나고 이런 과정에 에~ 예, 코로나에 마스크를 벗는 신학기를 맞이하게 됐고 예. 또 제가 광수호가 출범하는 조직개편을 이제 단행하게 됐습니다 예, 예. 예 이게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음. 뭐 대표적인 지난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급식비도 인상했고 예예. 예 학교 경상비도 인상시켰고 학생들 어떤 그 교통비도 지원을 했고 음. 뭐 거리 학생들 점심값도 뭐 지사님과 같이 했지만 천원 인상을 했고 예예.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큰일로 보면 역시 저는 소통과 고통은. 조직 개편 이렇게 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늘 뉴스를 챙겨 보고 있습니다만은 교육 관련 뉴스가 거의 매일같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죠. 소통에 중점을 두셨다고 했고 그 바탕을 통해서 아마 조직 개편까지 이루어지기도 했을 텐데 사실 그러잖아요. 어느 조직이라 조직이나 조직 개편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나의 생각을 펼쳐 가는 어 그런 시기로 삼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음. 지금 그 조직 개표는 원하셨던 대로 다된 겁니까? 이 이제 삼월 1일자 예. 됐는데 뭐 간단히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일반직 쪽에 예, 예. 예, 국장급이죠 3급을 예. 이제 세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음. 물론 조직 개표에서는 한 자리만 늘어서두 자리라고 하지만 예. 과거에 임명을 안했던 그 자리를 포함해서 그래서 좀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좀 서로 어, 임무를 바꿔가면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예, 예. 사실 대한민국 모든 교육청에서 저희 제주도만 그 일반직 상급이 한 자리였습니다. 예, 예 우리보다 훨씬 작은 세종시도 세 자리였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이걸 참고해가지고 예. 좀 숨통을 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 음. 전문직 쪽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예. 정서복지과로 이제 승격을 했습니다. 네. 예, 학생 건강 추진단 단을 좀 규모가 작을 것 같아서 이걸 단저과 과로 과장으로 임명을 예. 해 가지고 이제 과장 밑에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 소아정신과 선생님을 모신다든지 음. 아이들 정서 불안 같은 걸 다룬다든지 예. 그리고 시설과 합쳐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안전국 음. 그래서 어, 아이들이 어떤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예. 어떤 급식을 포함한 학교 시설 안전이거든요. 음. 어, 어떤 어 재해 문제에도 심각해지고 있고 해서 예, 예. 제가 이쪽에 좀 방점을 뒀습니다 우리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웃음> 하잖아요 인사하시면서 아마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엄청난 <웃음> 고민이 있었고 예, 예. 제가 이제 약간의 그런 쪽의 경험도 있었고 해서 음흠. 제 양심상 나름 예, 예. 편향되지 않은 음흠. 편견이 없는 예. 예, 그런 인사를 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많은 모든 사람을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요. <웃음> 예. 말씀하시면서 한숨을 푹 먼저 내쉬는 거 보니까 <웃음> 예.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으셨던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학기가 시작이 되면 이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게 아니 마스크 벗고 처음으로 맞는 새 학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 그렇다고 방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예. 예. 학교 현장 방역 지침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두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지금까지 이제 마스크를 끼고 예. 수업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마스크만 벗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분간은. 아 그대로 해서.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긴장을 늦춘 게 아닙니다. 음. 예, 이거는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돼서 우리가 쉽게 섣불리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어서 예, 예. 호라당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음. 일단 우리가 그 아이들이 싫어하는 이 마스크만 일단 뭐그 이게 합법적인 거니까 <웃음> 예, 예. 벗고 당분간 지켜보면서 음... 서서히 접근해도 늦지 않겠다. 예. 저는 일단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따라서 뭐 어떤 본부도 그냥 있고 예. 뭐 보고도 그냥 있고 음... 이, 이 인력도 그냥 당분간은 두겠습니다. 예.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뭐 하루 아침에 그냥 후다닥 했다가 한번되면 예. 어떡할 겁니까?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매사 안전이 우선이어서 음. 나름 안전하게 접근하느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키워드가 안전이 된지꽤 됐죠. 그럼요. 더더욱이 학교 현장에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라면 예, 예. 신경을 쓸 수밖에 예, 없는 문제고 예. 그 부분은 우리 학부모님께서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뀌는 것은 그냥 마스크만 일단 그렇죠. 벗는 거. 예. 나머지는 다 그대로 예. 똑같이 예. 가고 있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은 하더라고요. 방역 관련 지침들이 이제 학교 자율로 넘어가는 것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아니 이게 오히려 학교에서는 이 직접 판단을 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좀 부담감이 있지 않까 당연하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떤 컨트롤 타워를 예. 과거처럼 이 마스크 길 때처럼 음. 그대로 교육청에다 두고 예, 예. 뭐 교장 선생님이 자율에 맡기 이래 예. 교장 선생님이 뭐 은은을 해온다든가 음. 뭐 고민을 해오면 예. 같이 이제 소위 말하는 함께 예. 예, 어떤 의견을 합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저 교육감님하고 소통하는 거좀 어~ 뭐랄까요 어려워 하시지 않습니까? <웃음> 그렇지는 않는데 가끔 전화도 오고 그럽니다 날렵스러운 아, 거는 예, 제가 이제 좀 특이한 게 예. 초임 교사에서부터 네. 공무직 우리 선생님들부터 음. 교장 선생님들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제 전화번호를 입력시키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웃음> 비서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음. 제가 직접 받습니다 이건 예, 예. 항상 이럴 때는 못 받으니까 다음에 이제 요즘은 그 전화기가 왜마크래 그래 있잖아요. 그렇죠? 못 받은 적, 예, 예. 다시 전화 드리니까요. 음, 예. 그만큼 아까 소통을 처음부터 예, 이야기하셨는데 예, 예. 어, 학교 현장 최 일선부터 예. 다 이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신다는 말씀. 예, 이게 가장 키일 겁니다. 소통에서 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예. 심지어는 밤 열한시에도 통화를 하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예. 전화 올 때가 있습니다. 왜한잔 먹고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웃음> 그렇죠. 저는, 예. 저는 꼭 받습니다. 예예. 단못 받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뭔가 다른 거할 때. 예. 그때는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시라. 예, 예. 하루 지나서라도 <웃음> 반드시 답장이 갑니다. 예예. 예.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 어렵단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실 누구나 소통을 잘하겠다라고 얘기는 해요. 하지만.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면 이게 일방으로 또 흐르는 맞습니다. 경우도 들 많이 있는데 예, 예. 음, 그첫 마음가짐을 끝까지 예. 잘 가져 가시겠다는 그 다짐을 하기 어려, 습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그 기초학력 강화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사실 저희 뭐 선거 때부터 예. 여러 번 만나면서도 그 기초학력과 관련된 이야기는 좀 많이 하셨었잖아요. 예. 다만 그렇다고 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예. 올해 역점 정책에도 학력 향상 그 부분이 강조가 돼 있어서 예.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학력 향상과 그 기초 학력을 이제 좀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사실은 코로나 전부터 우리 교육의 기초 학력이 중요하다는 건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 이게 왜 기초 학력이 중요하냐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음흠. 아이들이 어른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는 타이밍 예. 원하는 시기에 꼭 공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좀 공부를 해 줬으면 하는 부모가 5학년인 아이는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음, 언젠가는 공부를 하거든요 예, 예. 예. 언젠가는 그 공부할 때 필요한 게 기초학력입니다 음, 예, 예. 이때 이 기초학력을 무시하면 나중에 이 아이가 공부하고 싶을 때 못해요. 예, 기초가 딸려서 쉽게 말씀드립니다. 음. 이게 기초학력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바로 잡아놔야 되겠다. 음. 특히 제가 여기에 접근한 배경은 코로나 때문에 지난 한 3년 동안 우리가 본의 아니게 예, 비대면 교육도 해야 되고 등등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초 학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까지도 물론 최근에 많은 평가들도 있고 이전 과거와는 달리 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년에는 좀 그~ 알아내고 처방하고 예. 진단하는 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음. 일단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 이게 그~ 어떤 대처 방안이 나오니까요예 예. 거기에 저는 이제 집중할 거고 뭐 구체적인 방법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뭐 기자실에 설명도 하고 학교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많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한번. 생각은 일단은 올해 이제 원인과 예. 그러니까 기초학력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예. 쭉 해오셨었잖아요. 그 원인이 뭔지를 좀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확인하면서 예.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예예. 이제 계속. 예. 그건 이제 수시로 또 바뀔 수 있는 예. 부분이니까. 음.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학력 향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드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아,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하셨군요. 예, 이게 아, 예. 이제 제가 학력 그러니까 예예. 많은 분들이 이것도 맨날 국어영어 수학만 구부시키는 거 <웃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웃음> 하는 거예요. 예예. 물론 국어영어 수학만 하고 싶은 학생은 해도 되지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학력은 딱 예.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여, 만명에 가까운 교직원들이 예. 교육 활동의 결과, 음음.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펼치는 교육활동의 결과는 다 예. 학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음. 아주 편안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예. 이걸 굳이 구분해서 말씀하신 이유를 제가 좀 이제 짐작이 되는데 <웃음> 사실 어, 교육감님 선거 때 그리고 또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도 여러 부분에서 사실 나왔던 우려가 그거죠 뭐 기초학력 향상시키겠다이건뭐 거기에 대해서는 네. 전제에 동의를 하더라도 네. 그렇다고 또 과거처럼 입시 위주의 너무 주입식 혹은 좀어 아이들을 좀 다그치는 교육적으로 가는 아, 게 아니냐. 예, 그런 오해가 있어서 제가 예. 말씀을 드리는 음. 겁니다. 그래서 예, 언제까지 우리가 대학 입시에만 목맨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입시를 포기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떤 역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에 따라서는 또는 예. 학생에 따라서는 정말 미래의 행복이 음. 꼭 대학 진학에 있나 하는 어떤 의구심을 갖는 학생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예그 예. 이런 학생들은뭐 어떡할 거냐 음. 그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죠 예, 예. 예. 그게 제가 말하는 뭐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을 시킬 것이고 음. 그림이 좋아하면 그림을 시킬 것이고 예. 그런 일입니다 이게 이게 다 학력이라는 뜻이죠. 음.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드렸습니다. 웃음> 예. 아, 며칠 전에 그 제주형 자율학교 또 새로 신규 지정한다라는 뉴스도 나왔던데요. 네. 예, 17개 학교로 저 기억합니다. 예, 예. 예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해서 예. 발표를 냈고 보내드렸는데 뭐 이번에 좀그 다양하게 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음. 음. 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교육 활동이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예. 다양한 범위의 어떤 주제들을 자율 학교 주제로 선정할 수 있도록 예. 뭐~ 생태도 좋고 아이비도 좋습니다 음음. 예 뭐~ 다운디도 좋습니다 예. 예 과거에 했던 아이전 학교 내용도 좋습니다 음. 뭐~ 어떤 회화가 있을 수 있고 예예. 또 뭐~ 심지어는 뭐~ 이런 예는 어떨까요 학교가 어떤 어항에 예. (1년) 동안 배가 잡아오는 물고기를 아이들이 예. 계속 찍어대는 겁니다. 사진으로. 어. 그럼 1년 사계절에 어느 계절은 뭐가 많이 잡히고 예. 어느 계절은 뭐가 많이 잡히고 이게 누적돼서 한 3년쯤 지나면 과연 결과가 똑같지 않을 까 아닙니까? 음. 그럼 봄에 잡히던 고기가 여름으로 가고 예, 예. 여름에 잡히던 고기가 겨울에 갈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여기서 아이들이 기후변화와 지구의 어떤 우리 삶의 환경이 음. 중요함을 느끼는 예. 예를 드는 겁니다 예, 하나예예시죠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이예예예예는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자율성에 좀더 방점을 둬서 예. 다양성과 예. 예. 그 부분에 지금 신경을 쓰셨다는 예. 걸로 적극 교양선생님들이 어. 자율 선생님들이 자율 지역의 예. 자율을 인정하려 그럽니다 예. 고집 안 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지금 교육이 예. 미래 교육이 예. 한 사람이 교주 고집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음...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예. 과수원의 감귤나무 하나를 학생에게 맡겨서 예. 꽃필 때부터 추, 수학할 아 때까지 아이가 관리하게 하겠다는 거죠 예. 이거야말로 지속가능한 생태교육이 음. 되는 겁니다 예. 단순히 나무 하나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연도 배우고 그럼요, 그럼요. 변화도 배우고 그럼요 음. 예. 그래서 교육이 이제 이런 제이 어떤 편러함이 그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게 벌써 이 삼십 년 전에 유엔에 UN에, 유엔에서는 유네스코에서는 유엔 국제 교육에서는 예, 예. 지속 가능 교육 지속 음, 가능 교육 예, 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오래전에 선생님들도 관심 있게 봐왔습니다마는 오늘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전느낌도가참 예. 많습니다 음, 그런 것들을 이제 골고루 좀 나눌 수 있도록 예. 하시는 것이 예. 어. 또 임무이기도 하시고 예. 제가 IB는 사실은 전에 뭐 워낙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해봤었기 때문에 좀 질문 안 드리려고 했다가 그 교육부에서 IB 과정을 좀 적극 검토한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적용하겠다. 제가 아주 저는 이제 얘기를 숨길 수가 없어서 예예 예. 예. <웃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산의 뭐 국회의원이 예, 예. 예. 제주도의 이제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손을 잡아서 국회에서 그 세미나 같은 걸 어, 예, 예, 했습니다. 예. 네. 이때 이제 사실은 우리 네 사람이 만나서 인원을 했던 건데 예. 저만 쏙 빼고 아, 그래요? 예, 부산 대구 경기교육감이 축사를 하고 아... 제주도는 이제 우리 표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 가서 예, 예, 예. 성공 사례로 발표를 하고 아... 저는 초대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웃음>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아이비학교. 저 아이비 확대를 안 하겠다는 예예.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아 보는 거죠. 그게 벌써 이런 오해가 있는 겁니다. 예예. 제가 이제까지 아이비가 나쁜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해 본 역사는 없습니다. 제 기억에도 없습니다. 네. 네. 아이비는 훌륭한 교육과정이다. 예. 그렇지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얼마든지 좋다. 그러나 고등학교 확대는 안 된다. 왜? 고등학교 2, 3학년 결과 DP로 나타나는 이 DP 점수를 예, 예. 국내에는 인정하는 대학이 없다. 그러니까 입시 문제 때문에 예, 그러신 거잖아요. 예, 예. 인정하는 대학이 없다. 예.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이걸 공부한 다음에 DP 시험 칠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음... 예,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는 확대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 예. 그렇지만 예? 대구처럼 예를 들어서 대신뭐시내 뭐 어떤 고등학교에서 가한 20명 한 반을 아이비반으로 운영하겠다는데 저 반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건 확대가 아닙니다. 음. 오해하지만 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거기에 따라서 허가는 하지만 예. 거기에 따른 제가 지원할 방법도 없습니다. 음. 이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교육부에서도 아이비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예. 어 이게 정조로 확대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고요. 예. 예. 만약에 우리 입시 체계가 IB와 맞물려서 갈수 있다면은 그때는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때는 또 확대도 할수 있다. 확대도 할수 있고. 예. 그때 이제 장점으로 가야 되겠죠. 어느 음. 게더 유리하냐, 우리 아이들에게. 예, 예. 저도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할 겁니다. 음. 지금 교육부에서 어떤 그 대한민국 교육 과정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뭔가 좀 새로운 걸 어떻게 좀해 보자. 예. 예. 그 얘기 중에 이제 그 아이비 선호자들의 어떤 주장도 있고 해서 음. 초 중학교 접근 방법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음, 서울, 음, 부산, 경기 이런 데는 고등학교 얘기는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예. 초 중학교만 시범적으로 좀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저가뭐 전임자가 결정한 일이지만 예. 고등학교 전체는 우리 국립, 국립고등학교 전체는. 대한민국 유일하게 표성 고등학교 하나입니다 지금 예, 예, 그렇죠 따라서 이, 이 결과는 제가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엄청 부담을 <웃음> 가져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교육 관련돼서는요 다들 예, 불안할 예, 수밖에 그 없어요그 학교에 자꾸 그 부모님들이 특히 선생님들이 예, 예. 특히 부담을 가져서 음. 가급적이면 이제 표성 고등학교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예. 그렇다고 그 일단 무슨 스트레스를 줄 이유도 없고요 <웃음> 자연적으로 한번 실려 시작했으니까 예, 예. 결과를 지켜볼 필요는 있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뭔그 이제 입시를 하게 되니 예. 거기서 이제 그 IB로 배우기 시작했던 학생들이 입시를 하게 되니 예. 그 결과를 한번 면밀히 분석해보시겠다는 어, 말을 지난번에 다, 하셨잖아요. 당연히 예, 예.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음. 이게 그냥 가만둘 수는 없어서. 예, 예. 그렇다고 잘못됐다고 해서 거발하자 이렇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웃음> 또 잘됐다고 해서 또 하루아침에 예. 호들갑 들면서 잘됐으니 어떻게 겠다한는 것도 아닙니다. 예, 예.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일단 그 교육감님께서는 예전부터 그 IB 교육과 관련해서 이게 나쁜 교육이다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건 예, 뭐 예, 저희도 예, 예. 다 알고 있고 다들 예, 알고 계실 건데 예. 다만 이게 입시 제도와 맞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니 예. 확대는 하지 않겠다는 게 그저 예, 예, 예, 예, 기존의 예, 예, 예. 입장이셨었고 만약에 지금 이제 또 새롭게 이번에 하신 말씀은 교육과 관련해서 만약에 그 입시까지도 이게 연동이 된다면 예. 당연히 그때는 예. 확대도 예, 생각겠다 예, 음. 장점이 있으면 확대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럼 유연하게 좀 대응하시겠다는 예, 예, 말씀이신 예, 예, 거죠. 이것도 예, 예, 예. 오해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이거 <웃음> 이것 때문에 뭐 김광수면 무조건 아이비 반대론자로 이제 오해를 해서 예예 예. 예, 그거는 정말 오해습니다 그런데 음. 왜 김광수가 그런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쉽게 예. 해결이 될 문제인데 음. 지금 우리 표선 고등학교 아이들이 외국으로 진학을 하겠다 그러면은 예. 제가 뭐할 말이 없습니다. 음, 음. 이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제 어떤 진학을 하거나 이러면, 이 예. 진학하지 않아는 학생들을 위해서 꼭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전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음, 음. 국내 대학을 진학하겠다면은 굳이 이 어려운 대피를 할 이유가 있느냐. 예, 예. 예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 이제 앞으로 뭐 소통을 더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이 예. 이제 그 교육 관련돼는 사실. 대한민국 전체가 교육 전문가잖아요 <웃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예. 아,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신 걸로 예. 예,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참 서부중학교 이거 저 토지주식점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어떻게 계속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쉽지 않은 모양이죠 만났습니다 지난 연말에 예, 예. 예, 연말에 두분다 만나는데 진전이 없습니다 계속 그 상태고요 그래서 이미 1월 말 예. 약속한 대로 2월 초가 됐죠 예. 그 수용 예, 준비 준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음. 그래서 이게 수영이 하루 아침에 그 계획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우선 준비 기간이 한칠팔 개월 걸립니다. 예. 예. 준비할 뭐 가설계도 필요하고, 네네. 칠팔 개월 걸린 후에는 본 설계가 필요해요. 예. 아시다시피 학교 설계는 거의 한 십오 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시간이. 음. 물론. 예스 yes 했을 때그 설계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설계 비용은 학교를 못 지었을 때는 날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물론 설계도는 어디 안 가겠지만 음. 그런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망설이고 이런 건데 이번에 그래도 가만 이뭐 8년이니까 예. 이제 더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토지주분들이 지금이라도 뭐 어, 그래 그냥 정말 헌신적으로. 아니면 우리 교육에 좀 관심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마치 장학금 드리는 기분으로 예, 예. 예, 이렇게 이제 토지를 매각해 주시면 예.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입장에서도 그걸 참 읍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예,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럼. 이제 수용 절차는 들어가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제 시간은 좀더 늦춰지는 것이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예.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혹시 송사라도 들어간다면 은더 시간이, 어, 시간이 걸리는 걸리겠죠. 거잖아요 시간이 예. 걸리 근데 이제 제가 볼때 송사를 들어간다고 그래도 예. 토지분들이 이익은 안될것 같아요 음, 음, 그 왜냐면 에, 송사 들어간다고 감정평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제가 합법적으로 한거 외에 불법으로 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음, 이게 그래서 그뭐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하더라도 토지 가격에 대한 재판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토지 가격에 대한 재판이 나와서 그래 값더 줘라 하면 저는 예. 얼마든지 들수 있지요. 근데 재판이 그렇게 나올 리는 없을 을아 아닙니까? <웃음> 정정를 무시한 한판판은 j 수 없거든요. s e cooking. j a p a n e 힘들 c 그래서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땅을 사서 학교를 지낸다는 건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a n e s e c 학교는 학교 용지 음, 음. 우리가 뭐 아파트를 개발한다든가 예, 예. 예 이럴 때 학교 용지를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음. 아니면 뭐 구유지라든지 예, 예. 예 아니면 뭐 폐교를 활용한다든 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지요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사실 제주고도 이제 또 결론을 내려야 되는 또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음. 제주고도 결론을 내려야 되고 음, 뭐 예술고 체고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금년 내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예, 예술. 예술고 그다음에 어 아, 예술고 신설은 이제 공약에도 있었던 제인데 요거는 좀더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수 있는 건가요 체육 근거랑 아직까지는 이제 그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지요 예. 물론 변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 예술고를 우린 제주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 예. 학교라고 하는 게뭐 몇십 명 가지고 학교 는면안 되는 거여서 음. 그래도 한 서너 개 반을 만들려면 예. 음, 체육과 예술, 음악, 미술을 함께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체고 이런 식으로 예, 예. 해서 그런 것까지도 오픈해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음.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언제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게 제 임기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이 완성돼서 학생들의 심의생을 받을 수 있으면 최고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 경우는 신축을 해서는 불가능하고요 음. 전환, 예. 예, 있는 학교를 전환해서 아니면 학과를 신설해서 이렇게 접근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음. 알겠습니다 지금 뭐몇 가지 얘기만 해도 지금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웃음> 교육 관련해서 말이죠 어, 뭐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지금 이걸로 이야기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돌봄과 관련해서 예. 사실 그 도내 여러 초등학교에서 8시까지 야간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예. 예.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2025년에는 모든 학교를 확대한다 이런 방침도 예.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이거 늘리면 좋다라는 데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면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정규조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왔었고 어 교육을 하셔야 되는 돌봄을 하셔야 되는 당사자들께서도 너무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거 아니냐 안정적인 관련 대책이 먼저 우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좀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8 시까지 확장된 돌봄을 어떤 정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예예. 예. 음, 어디까지나 이제 시범학교. 시범학교. 예. 예. 금년은 시범학교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음, 예. 에, 사실은 저도 지금 처음 가보는 길이어서 예, 예. 지난 연말에 국정감사 때 제주도만 (5시) 이후에 제로 예, 예. 그 얘기 나왔었죠. 에, 지적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예, 예. 전남북 광주 저해서네명의 교육감 앞에서 제가 예. 얼굴이 뻘개졌습니다 그,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도내 국회의원께서 또 지적을 하셨예 예, 예. 그래서 근데 왜 제주가 이렇게 됐을까. 예.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다시도와는 달리 저희들은 학교를 마치고 인근의 작은 도서관이나 예, 예. 마을 문고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그러니까. 가는 돌봄은 된 겁니다. 예. 이건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로가 나왔던 겁니다. 음. 사실은 제주도의 담당자들도 그걸 다 하고 있었습니다. 예. 도청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도 그냥 숟가락 얹혀서 음. 같이 보고를 했더라면 제로가 나올 수는 없었던 거죠. 지 예. 예. 이런 일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돌봄의 접근 방식은 정말 다양하겠구나. 학교의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돌봄도 있을 수 있고요. 예. 학교 인근에 예를 들면 삼성초등학교 옆에 뭐 놀래올래라는 예. 공간 같은 데를 활용해서 음, 음. 돌봄사가 거기서 아이들을 봐준 이런 돌봄 시스템도 생각해 볼수 있고 예, 예. 또는 지역아동센터나 작은 도서관 또는 마을문고라는 책이 있는 공간에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음. 거기에 아이들을 오셔다 데려다 놓고 예, 예. 돌봄을 진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방법들을 다 오픈해서 시범학교에서 한번, 한번 시범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봐라 하는 의미고요. 음. 또한 가지는 우리 그 돌봄사 선생님들이 예, 예. 또 학교 우리 저학년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러한 모든 일들을 선생님들에게 다뜸밀리는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예. 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네. 당연히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일이 안 생기지는 않겠죠. 예, 예. 안전이라든지 뭐 문은 누가 따고 닫을 것이며 예,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제로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음. 나름 저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봄사들이 뭐 학교 다섯 시까지 또는 여섯 시까지 돌봄하고 한몇명한 다섯 명이 저희는 이제 부부 일 관계로 여덟 시까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 제가 생각한 게 한6 2, 3세, 65세 전으로 은퇴한 남녀 선생님을 예, 예. 거기서 시간제로 고용해서 맡기는 음, 예. 예. 그러면 저녁 급식까지도 그 선생님들로 하여금 아이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예, 예. 이런 방안도 제가 한번 이건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범학교를 한다는 뜻은 예. 시범학교들 중에는 그렇게 하는 학교도 생겨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1년 동안 해본 결과 어느 게 이상적이냐. 예. 한 보고 이제2 4년도부터는 음. 예, 본격적으로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 이런 제좀이 정책들, 을 보다 보면요. 생각에는 늘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당연하죠. h e i r Tony d r 좀 g a t r a I know, 예 일단 스물 몇개 시범학교 정도는 뭐 걱정을 안 해도 되겠고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주도 교육청이 그 우리 특별법에 있는 1.57이라고 하는 이 교육 예산이 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음. 이게 그래서 타 시도하고는 제주도는 괜찮은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예, 예. 예 아직까지는 괜찮은 편이어서 그나마 천만 다행입니다 예산 아박까지 받았더라면 저는 아마 혼났을 겁니다. 음. 예. 교육청에서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전체를 이제 확대가 되더라도 예, 예, 그거는 예, 가능할 예, 것이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런데 이제 국가적으로 전체를 확대하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예.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음. 정부에서 지자체 각 지자체 그리고 또 교육청 간에 서로 예산을 갖다 어떻게든지 좀 예, 예, 끌어가려는, 예, 예, 끌어가려는 또, 그런 움직임들이 예,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가져가려고 지금 해서 예.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제가 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지만 저도 나름대로 돈쓸 데가 많거든요. 예, 예. 우리 교육청도 이런 돌봄만 해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뭐 유보통합도 이제 다돈아이겠습니까 이것도 예. 그리고 이제 학교 시설물들 대부분 사5 0년 되고 있습니다. 다 갈아야 됩니다. 예, 예. 체육관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시설도 언젠가 언제까지 우리가 저 지금 있는 시설을 그냥 쓸 수는 없는 음. 거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이게 또 좀더 과학화되고 체계화되고 안전화돼야 되거든요. 예, 예. 이 모든 게다 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충분한 게 아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참 마지막을 돈 얘기로 하려니까요. <웃음> <웃음> <웃음> 마음이 좀 아프긴 합니다만은. 자, 교육감님 오늘 그. 어 이제 새 학기를 맞아서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모시고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었고요. 예. 많은 것을 더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래도 가장 궁금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아주 어, 뭐 핵시, 핵심만 질문하셨습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시지 예, 않았을까 예, 생각이 예. 드는데 음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인사 한 말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저희가 또 다음 기에 모시고 사실 교육 관련된 사안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종종 보시고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미는 새해가 정말 한참 됐습니다. 어, 제주교육도 뭐 계획한 대로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그 바른 인성 그리고 생각하는 힘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학력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열심히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이제 키워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곡차곡 최근에는 조직개편의 결과가 있는데 이게 또 제자리를 잡으려면 당분간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뭐 서부중학교 문제라든지 서귀포학생문화 문제라든지 산적한 현안 문제가 교육계에 없는 건 아니지만 차근차근 광수 생각대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 함께 또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님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